구독! 좋아요도 안녕하세요 한주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양손으로 쥐이 가능합니다 성수 시절 10년 동안 사용했던 면손식품과 선수를 그만두고 현재 3년째 사용 중인 오른손 식품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전원 참고로 오르손잡이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오늘은 <웃음> 오늘은 <웃음> 뭐, 오늘은 오른손슛, 왼손슛 비교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 오른손은 슛을 4개 던져서 7개가 들어갔고 왼손슛은 1개 던져서 6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왼손슛 마지막에 너무 연속으로 들어가길래 재미삼아서 한번더써봤는데그것도 뭐, 들어갔는데 선수 시절에 슛이 없어가지고, 오른손으로 바꿨는데, 누구를 구한 테니까, 이렇게 잘들어로 간지, 약간 미스테리 합니다. 어, 다음에 체험을 나가서 기회가 된다면, 오른손 슛, 왼손 슛, 양손으로 슛을 떠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